여자 친구가 이렇게 있는다. 아, 절대 안 돼. 아, <웃음> 아 절대 안 돼. 네, 여자 친구를 누군가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게 싫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눈을 찌르고 싶어져. <웃음> 오늘은 꽃 유가여 섹시함 vs 과함에 과함. 대해서 오늘 한번 점수를 매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하 어떤 패션을 보고 아 이게 뭐 섹시한 정도다 아니면 아 이건 너무 과하다 뭐 이런 거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네.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저그또 유교보이 중에 한 명으로서 얘기하자면 멋있긴 해요 근데 내 눈앞에서만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건 너무 욕심쟁이죠 <웃음> <웃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붓, <웃음> 어, 어, 어, 어, 아, 아, 언더붓이라는 의상이 요즘 유행하거든요. 이렇게 밑가슴이 나오는 건데. 아, 근데 언더붓도 이런 언더붓은 전 처음 보는데, 이거는 너무 눌린 느낌 아니에요? 아, 이거 말씀,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약간 호떡 같기도 하고. <웃음> 근데 나는 이거 과하다 생각해요. 과하지! <웃음> 어, 저는 언더붓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 네. 항상 볼 때마다 너무 무방비하다라는 생각이 어... 많이 들어요. 조금만 보여도 저는 과하다 생각하고, 아, 저는 두 점이에요. 저는 과하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는 이제 그냥 위에를 살짝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섹시할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좀 본인도 놀라시지 않았나요? 야, 이분 보이는데? 그렇지 나도 좀 보이는 것 같아. 아 나는 아, 나 구정할래. 어 나도 이거 뭐 너무 과해. 어, 이거 그냥 과메 그 최대치야. 절대 안돼 내여친 만약에 이렇게 입고 나? 나 절대 안돼 다시 돌려보내. 지금까지 잘못 봤던 부위라서 그러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더 아, 많이 들어요. 예 가슴 윗부분은 우리가 뭐 수영장을 가든 아니면 서구 모델들을 봐든 이렇게 다 보이는데 가려주니까 못 보다가 갑자기 요즘 언더보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어 조금만 보여도 민망하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살짝 남자로 따지면 그 거기 이제. 반만내 잡는... 독서 용인거 아니야? <웃음> 아니 그리고 이렇게 잡 잡하고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웃음> 하고 싶지. 아, 그럼 생각 안 들어요? 어, 이렇게 자 <웃음> 이렇게. 어. 저는 감사하긴 하거든요. 감사함이랑 섹시함은 다르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감사함 점수는 10점을 드릴 수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좀 과하다. 8 점? 네 그러니까 높을수록 여러분들 과한 겁니다. 다음. 아, 이거 <웃음> 아, 박진우 씨또 비닐바지 그러니까 왼쪽은 삼각팬티고 오른쪽은 사각팬티인데 이거 삼각팬티예요? 어, 아니야? 이거 뭐 심지어 티팬티 같은데? 이 과하죠 실루엣이 다 보이잖아 근데 멋있지 않나? 그니게 그러니까 잘만 할수 있던데? 잘하면 예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비닐이면 이게 안에가 보이잖아요 패션이라고 생각하면 상관없겠는데 내가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의 아. 그 실루엣을 보게 되잖아 아, 그렇게 오는 내 눈의 충격은? 아 그냥 스타일리쉬하다 이 정도인 거지 섹시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어 어? 그러네? 나섹시함을못 느끼겠어요. 근데 과함이라고도 사실 막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어가지고. 근데 평소에 이렇게 다닐 순 없으니까 한 7점 정도? 이건 9점, 9점으로 점 갈까? 이거 그냥 안 돼요. 그냥 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다음 오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네. s e e t h r o u g 아, s e e t h r o u g 아, 이거는. 아, 저는 솔직히 좋아해요. 남사스러워요. 그래요? 네. 이건 섹시한 것 같아요. 저는 한 2점 정도? 네. 엄청, 엄청 섹시한가 보냐? 난 네. 시스루여서 더 야한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다 보여지지 않으니까. 네. 보이는 것보다 은근히 보이는 게더 야하다는. 그쵸 맞아요. 왜냐면 네. 브라는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브라만 입고 다니는 건좀 그렇지만 만약에 핑크색 브라를 입었다?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음. 이것까지 패션이라고 포함해서 어. 이렇게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어. 근데 이제 보통 시스루하면 이제 그런 음. 것들도 있잖아요. 본인의 여자친구가 이런 패션으로 가능한가? 음. 아, 안 돼. 어, 깜짝이야. <웃음> 안 돼. 싫어, 싫어. 굳이 그런 거 입어야 되나? 일단 2점으로 갈게요. 이거보다 왠지 더 섹시한 친구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다음. <웃음> 어, 뭐야, 씨. 뭐 그런 <웃음> GD 아니야? GD예요. GD가 진짜 이런 거 있는 거야? 아니 I love sex에다가 69가 있는데요? 69? 아 심지어 잘 보면 은 Fuck you too도 있어요. 진짜 이거 싫어야 이거 진짜 옛날에 의상 논란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아, 뭔가, 뭔가 이런 섹스 어필은 될수 있는데요. <웃음> 섹시하진 않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아 이렇게 그 별로예요. 제 입장에서는 섹스 어필도 안될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랑 그러면 은그 세수 얘기만 해야 될것 같고 말 걸면 은 나랑 뭐 세수하려고 이렇게 말 거는 건가? 아... 뭐 이럴 것 같고 날 그... 보면 막 그런 생각만 할것 같고 막 뭔가... 그래요. 아 맞아요. 그럴 것 같기도 응. 하고 근데 약간 오픈마인드인 건 보이는데 열려있는 게 아니라 열린 걸 떠나서 빨아들이고 있지 않나 약간 나 열렸으니까 빨리 들어와 이들 약간 <웃음> 빨리 와 빨리 와 약간 잡아당기는 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어? 과함 69점 드리죠?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음? 아 하이 실 좀, 하이 실 좀. 아니 난 과.. 아, 과해요 과해요. 유보이 유교보이. 유교보이 네. <웃음> 하이 실종 패션? 막 완전 큰 박시한 반팔 티셔츠만 입고 그런. 이제 바지를 반바지 짧은 걸 입어가지고 하체 다 보이는 것 네. 같은 느낌? 나는 아 하이 실종 섹시하다 생각해. 약간 사실 섹시해 보이려고 입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과하진 않잖아. 하이 실종뿐만이 아니라 약간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바지 있잖아요. 돌핀 팬츠. 그런 거에 박시한 옷 입고 있으면 섹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이 나는 실종이. 하이 실종은 속바지를 입었다 해도 나는 과하다생각하더 아아아아아 아, 아, 과해 과해 과해요. <웃음> 아 이렇게 살짝 보이면요? 아 그러면은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하이실종이뭐 바지 좀 입고 다녀라 맞아, 맞아 뭐 이렇게 맞아. 되게 사회적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은 하이실종 입어도 사람들뭐 그러려니 아니 뭐 미쳤다고 바지를 안 입고 저렇게 입었겠냐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거는 그 하이실종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자친구 뺏어 입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을 때나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좋지 밖에 나가서도 그런 옷 입고 있으면은 에, 좀 그럴 수 있죠. 밖에서 입는 패션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과함이 있지 않나? 한 4, 5점? 오케이. 오우! 뭐야 이거는? 아 레깅스 패션? 이게 진짜 완전 섹시한 거 아닌가? 아... 이게 정말? 공강미? 아.. 전 이거는 헷갈리네요. 응. 운동을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아. 이제 섹시함을 느끼는데 밖에서 굳이 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전 여자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매가 정말 상이 몇 퍼센트로 좋은 게 아니면 그냥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강해요. 아. 섹시함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 아좀 부담이 있기도 하긴 해요. 여자친구면은 아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다. 여자친구가 입고 있으면 좋은데 뭔가 남 보여주기 좀 싫으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 집에서만 입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위에 상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트렁크한 티를 입은 정도다. 엉덩이가 입는 거 살짝 반 정도 가려지는 정도다 하면은 섹시함으로좀 많이 갈것 같은데 네. 지금 보이는 사진에 있어서는 약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과한 것 같기도 하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면은 더안 보게 되려고 이렇게 약간 애쓰게 어, 되는? 갈게요. 그것도 맞아. 운동할 때 아니면 진짜 과긴 해.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 음. 괜히 신경 쓰인다? 네. 네. 의심받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뭔가 아... 확실히 부담이 있기는 해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힘는다아 절대 안 돼. 아, <웃음> 아 절대 안 돼. 같이 운동을 간, 간다 해도 안 돼. 어 진짜? 네. 왜? 그럼 여자친구 뭐 입고 해요? 다른 옷. 그냥 뭐 티. 내 여자친구를 누군가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큰... 게 싫어요. 안돼안돼안 돼, 안 돼. 다 눈을 찌르고 싶어지 <웃음> 오케이. 6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션은 어, 이건 무슨 패션이죠? 하디수트 오, 오, 나 섹시해. 과일과일 과일. <웃음> 약간 수영복 모노키니처럼 위아래가 이렇게 붙어있는 건데 아, 안될것 같은데. 아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무대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자친구가 수영장 갔는데 이런 느낌의 수영복입니다. 아니 전안될것 같아요. 그럼 그그 영화로 치면 배트맨에 나오는 그 캣우먼 있잖아요. 캣우먼 네. 섹시하지 않아요? 매용. 여자친구로선 과해요 <웃음> 여자친구 아니면 과예. 두꺼워서 대화 못할것 같아요. 심지어 섹시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제일 민망한데요? 엉덩이 부분, 윗라인, 허리선, 저 부분. 그럼 몇 점이에요? 7점이요. 에 그래도 언더북보다는 덜 과네요? 하언더부은 음,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패션 중에서 제일 과생각해다 <웃음> 이게 뭐야? 이건 어떤 패션이죠? 아 비스티에 아, 나 이거, 비스티에? 나, 이거, 나 이것도 이해 안 돼. 비스티에 이거, 이거 남자들이 진짜 안 좋아하더라? 속옷을 밖에 입는 그래. 것같다오그지 응. 이거는 근데 붙어있는 티셔츠예요. 그냥 아예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나온. 아 그러니까 안에 걸뺀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온 패션이에요? 어, 이렇게 입을 수 없어. 입... 나 이거 17점. <웃음>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어과하진 않아. 그이 사진 딱 보자마자 어 뭔가 섹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나도 이거 섹시한 것 같아. 되게 보수적이면서 섹시해. 맞아, 맞아. 어 약간 배웠어 <웃음> 섹시를 배운 사람이야. <웃음> 맞아. 근데 이분 표정이나 그런 눈빛에서 나오는 섹시함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이 적고 신고 있는 느낌? 그리고 진짜 과한 건 없어요 확실한 건. 여자친구가 입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음. 노출이 아니어서 입을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계속 보면서. <웃음> 어휴. 아유, 오묘해. 2점, <웃음> 시수랑 동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 1점 드립니다. 저도요. 어, 완전 초섹시.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웃음> 네, 이거 패션 이름 뭐죠? 일본에 팔더라고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아, 이 티셔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뚫려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이뭐아 뭐, 이게 이, 이분 가슴이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이씨? 그림으로 되어있는 거야? 아니 이게 지 가슴이 아니라 그림인데요? 뭐야 이게? 아니야! 이거, 아. 이거는 벌칙이야. 약간 생일이 생리기... <웃음> 카카오톡 어피치 같지 않나요? <웃음> <웃음> 어, 왜 이런 그림을? 차라리 아일러브 섹스가 더 나아. <웃음>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소개팅 영가 이렇게 왔는데 그럼 저는 바로 전화번호 저장한 다음에 카카오톡 아, 어피치 사진 보낼 거예요. 그 부끄러워하는 걸로 응. 근데 약간 저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파였으면 오케이인데 진짜 흰색 반팔티 여기만 뚫려있는 거는 응. 가슴 만 보여주고 싶은가 보다라는 응. 생각을 할것 같아요. 진짜 뭐스타일리시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딱 붙는 흰색 반팔티가 더 오히려 어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면 안 오, 이상한데 오, 오. 여기만 굳이? 저렇게만 보면 호기심이 들것 같아요. 눌러보고 싶지 않아? 나만의 생각이야? 이것도 애매한데? 4점 감이 좋은 것같습니 미니 스커트? 미니 스커트인가요? 어, 포, 포즈가 굉장하네요 난 이거 섹시지 섹시, 섹시. 섹시. 아저 하이힐 뭔가 저 하이힐로 뭔가 나를 좀 이렇게 밟아줬으면 좋겠네 8점 과해 나 너무 과하다 느꼈어 어느 부분에서? 치마가 너무 짧아서? 아니면 갈비뼈를 드러내서? 다리가 다 나와서? 맨살이? 그것도 그렇고, 저는 여기 허리 쪽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치마가 거의 막 핸트가 보일락 말락이다. 똥꼬치마라고 하죠. 아우 아우. 어, 똥꼬치마 나는 2점. <웃음> 이것도 좀 비슷해요. 뭔가 쳐다보기 좀 무섭고 미안한 느낌? 저는 약간 그냥 궁금해요. 진짜 왜왜 왜 입고 나왔는지. 그냥 미니스커트가 아니라 진짜 뭐 빤스만 가리는 정도의 미니스커트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진짜 이잖아요. 그러면 걸어다니기도 힘들 것 같고 계단은 어떻게 하고 혹시 말이에요? 탈 때도 막 보일 것 같고 그거를 대체 누구한테 왜 보여주려고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고 그렇죠. 너무 짧으면은 일단 보기 불편하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짧은 치마, 이것까지는 이제 섹시로 인정해줄 시대가 왔다 생각 맞아. 아. 진짜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음. 내가 어렸을 때는 이거 입으면서 자기가 등짝 스매시고, 지하철에서 할머니들이 어쩜 뭐 이코하냐고막 이랬어. 근데 지금 이것까지 과하다고 하면 난좀 너무 갇혀있는 사람이 아닌가. 난요 구두도 9점이고, 아, 요 진짜? 벨벳 소재도 9점이고, 지금 길이도 9점이야. 9점. 으! 네! 과한보단 섹시함 아니에요 그래도? 과해요 과해요 차라리 짧은 바지면은 차라리 섹시할 수도 있는데 돌... 미니스커트는 아, 좀 무, 불안해요 오히려 그러면 돌핀 팬츠는 여자친구 허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만 허용입니다 아, 집에서 허용 안될게 뭐가 있어요 그쵸 오, 오, 오. 백 리스. 요즘 또 유행이죠. 나요? 이거 되게 전수연님이 이거 입고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났었거든. 나 아, 그래서 이거 보고 와 진짜 예쁘다. 의상 목 편. 나1점나1점9점 <웃음> 난 이거 섹시라 생각해, 1점. 아, 진짜? 당신은? 살짝만 뚫리면 귀찮은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척추까지 있잖아요. 네. 아, 이게 너무 야해요. 아, 너무 과해. 이게, 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오, 이 정도는 느낄 수 있는데, 막, 이건 이제 부담은 없잖아요, 뭔가. 응. 그리고 확실히 섹시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최근에 워터밤을 갔다가 이분보다 더한 분을 봤었거든요. 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다 입혀져 있는데 뒤에는 그냥 끈 하나만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저거 너무 과하다. 네? <웃음> 아, 진짜요? 아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저분은 진짜 몸매가 저렇게 예쁘니까 이렇게 예쁠, 입을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와 진짜 섹시하다 아, 뭐 예쁘다 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인스타 피드에 이 정도 사진이 있다? 굉장히 마음에 들것 같은 정도 이거 뭐 하지 않나 저는 한 6점? 그러니까 이게 좀 은밀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수영복을 입지 않은 이사 보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차라리 비키니를 입는 게 낫다 진짜? 진짜. 아, 너무 뭔가 너무 야해 물론 보기 민망할 때도 있죠 근데 나는 1점 저 6점이요 이것도 저는 시수랑 동점 드리겠습니다 2점. 아 끝났나요? 아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네 다른 분들의 섹시함과 과함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들어볼까요? 여자들이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섹시함과 남자들이 생각하는 과함이 약간 좀 비례되는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섹시함이라는 것도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만 섹시한 건 괜찮은데 남들한테 보여지는 순간 과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음. 아,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늘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면서 음. 옛날 같았으면 과했다고 생각했던 패션들이 섹시하게 표현되는 걸 보고 음. 어, 이제 옷도 자기를 표현한 수단중 하나가 되고 음. 워낙 자기 관리 많이 하는 시대가 되니까 어, 아깝잖아요 이이 이렇게 이막 예쁜 다리 이거지 맨날 널널한 바지를 언제까지 숨기고 다닐까 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확실히 사람마다 좀 개개인 차가 있네요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서 이제 네, 어, 자신의 취향은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섹시하세요 네 과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번에 나갔던 거 봤어? 뭐? 아 이거?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렇다고 하네요 <웃음> <웃음>